올라온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마음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라온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떤 걸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되게 되게 이 우주의 먼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미력한 존재다. 이런 약자 마음으로 올라와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이 마음이 늘 올라오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집에서도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신문을 봐도 인터넷, 기사를 봐도 이게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고 야당이 맞는지 여당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렇지? 응.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두분 중에 누가 맞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울고 그러면 항상 판단하려고 하잖아, 애고가, 그치? 그리고 내가 무엇을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우 잘 살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그냥 온통 모르겠다야 안다는 거는 아, 이제 점심시간 됐네, 밥 먹어야 되겠어 이런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숨쉬고 내 몸뚱이 살게 하는 이런 거만 알아, 배고프다, 이런 거 알아 죽지 않는 거만 알지 큰 틀에서 모르는 게 훨씬 많지 99.9% 몰라 이 모르는 놈이 누군가. 이게 열등의 애고예요. 근데 이열등의 애고, 이 마음이 올라올 때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이 인정을 못하지, 나라고. 인정을 할때이 악자 마음과 하나의 마음이 신성의 마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다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 거야,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때 그 여주인공이 의사였어. 의사였는데 이 여자가 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기형사 질증에 걸렸어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는데 그친 사람이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이제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어, 데려다가 자기 산장에 옮겨서 아주 옛날 영화야. 옮겨서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러는 영화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자기가 의사였다는 것도 모르죠. 의사였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뭐 수술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남자가 갔는데 이 여자를 아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 여자를 보고 너 의사였잖아. 너 누구 집 딸이잖아. 얘기를 해. 만난 사람이.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의사? 나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의사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료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치? 근데 영화 후반부에 이 여자가 깨어나 아 내가 의사였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 어때요? 진료를 할수 있어 이상하잖아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 의사라는 걸 모를 때는 못했어 전혀 기억을 못하니 근데 딱 깨어나서 아, 내가 의사였구나 기억이 깨어났을 때는 할수 있는 <lavoro> 여러분이 할수 없다는 마음이 올라온건 깨어나지 않은 증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여러분의 참나는 다할수 있는 존재이거든. 할수 있는데 할수 있다고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요. 할수 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그할수 있다는 마음은 누가 일으켜? 할수 없는 애고가 일으키는 거야. 할수 없다는 마음은 누가 일으켜? 할수 있는 애고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다는 마음도 나라고 인정하고 할수 없다는 마음도 인정할 때 비로소 할수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무의의와 한다 안 한다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다 해버리는 완전한 신통의 경지에 있는 참나를 만나게 되는 거지. 둘다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그 마음은 전부 애고예요. 할수 있으면 아 이건 본래 할수 없으면 이건 애고 이게 아니야. 이원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은 밑에 할수 있다 이게 올리는 거고 나는 할수 있어 잘해 이 마음은 밑에 못한다 이 마음이 올리는 거라고 내가 열등감이 올라올 때 밑에는 우월감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보이려면 뒤에 어둠이 있잖아 그렇지?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여성성었을 때는 그 밑에 남성성이 있는 거야 여성성이 드러나려면 남성성 없이 어떻게 비교가 돼 남자 여자 비교가 돼야 이게 남자인 줄 알지. 이 세상이 다 남자만 있어. 그러면 그게 남자인 줄도 몰라. 여자만 있으면 그게 여자인 줄도 몰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항상 비교하면서 알게 되는 세상이거든. 빨간색이 있으려면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이 배경이 돼야 되듯이.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그마음 무조건 애고야. 열등감이 올라와. 어, 애고인데 그 밑에는 우월감이 열등감 인정하고 나면 우월감 올라와. 그러면 좋다 그걸 또 집착해서 이게 본성이래. 그게 아니야. 애고야. 마음이 올라오는 자체가 우월감을 또 인정해. 이럴 때 열등감과 우월감이 하나도 안올라오는 상태. 그때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진짜 본성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찰나 찰나마다 조금씩 느끼는데 그 상태가 본성이라고 자각도 못하는 거지. 완전히 깨달아서 모든 마음이 다 사라져서 텅 비어서 아 마음이 원래 공하구나 없구나 이렇게 알때 그때 비로소 내가 완전하고 그때는 여러분은 깨달으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어, 나 대단하지? 나 완벽한 사람이야 나 깨달은 자야 나 신이야 이럴 줄알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해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다 안다는 마음도 없고 모른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완전한 나로 그냥 타인도 나와 똑같이 완전한 존재로 자각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한 말이 있어. 나는 내가 부처임을 알고 너희들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각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신성이거든. 근데그 신성을 모를 때 그렇게 에고가 날마다 못한다, 모르겠다, 나 잘났다, 못났다 계속 끊임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 상태가 아픈 상태인 거야. 마음이 느껴지는 상태. 여러분, 제가 늘 비유로 되죠? 신발을 신었을 때이 신발이 편안네 발이 자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벌써 발이 아프네, 어디가 걸리네. 아프면 이 신발이 느껴지는 거지, 그지 아픔이 자각이 될 때, 이미 발이 아픔이 느껴질 때는, 음, 그건 아픈 상태야, 발이. 마음이 자각이 될 때는 아픈 상태. 그리고 마음이 안 올라와.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어떠냐면 마음이 거의 안 올라와요. 보통 때는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너무 두렵고 내가 난이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거 없고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마음 공부가 돼서 한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세다가 그게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그한 10년이 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분별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 죽이고 싶다가 여자를 보면 조금 내려갔다가 남자를 보면 엄청 무섭다가 여자를 보면 내려갔다가 여자를 보면 질투가 올라왔다가 남자를 보면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여자 남자에 대한 분별심이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뚜렷이 자각이 돼. 이랬거든?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 여자 남자에 대한 분별이 없어지면서 똑같은 인간 15년이 지나니까 이런 인간이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꽃이나 이거에 대한 분별이 사라져. 그래서 그영채마을에 있는 순돌이나 여러분이나 내눈엔 똑같이 보여. 나와 순돌이와 분별이 없어. 순돌이는 내 친구. 애들은 그 분별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바둑이랑 강아지가 있었거든. 근데 바둑이 가 그렇게 좋았어. 걔가 토요일마다 기다려. 뒷문에서 나를. 그럼 내가 이렇게 신발 주머니 들고 나오면 걔를 이렇게 물려주면 그걸 이렇 물고 따라와요 얼마나 똘똘한 줄알아 바둑이가 거의 내 친구야 그래서 나는 걔를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 의식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라서도 강아지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러면 밤이 되면 이렇게 자면 그때 어릴 때는 태아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아 되게 두렵고 외롭고막 이래 그러면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나는 건너방에 할머니랑 잤거든요 그럼 나는 비계 들고 어디로 가냐 바둑이지 그때는 강아지집이 밖에 있었어. 아빠가 이렇게 지어줬는데 크게 지어줬어. 이 개가 많이 자라도 잘할수 있도록 바둑이 조그만했거든. 얘가 큰 성견이 돼도 살으라고 크게 지어줬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천 조각도 되게 우리가 가난해서 별로 없었잖아요 지푸라기를 이렇게 넣어줬었거든 그럼 베개 들고 거기 들어가서 바둑이를 끌어안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면 지푸라기가 더군다나 옛날엔 잠옷도 없이 엄마가 뜨개질로 떠준 쇠탈을 입고 자니까 온통 머리부터 지푸라기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게 미쳤다고 지가 개새끼가 아닌데 왜 개집 가서 자냐고 비오는 날 먼지 받듯이 처맞는 거야 빗자루라고 있어요 이렇게 빗자루 그방 쓰는 비비를 가져서 엄마가 막 때렸어. 들어가지 말라고. 처맞으면서 또 맨날 들어가서 잤거든. 그때 어린 눈으로 왜 바둑이랑 같이 못 자게 하지? 바둑이와 나는 친구인데. 근데 어른 눈은 어때요? 분별이지. 개는 동물. 어, 얘는 내 인간, 내 자식. 근데 아기들은 분별이 없어. 본성에 가까운 눈이에요. 그래서 밥 먹다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 눈치 보고 혼날까 봐. 바둑이 몰래 갔다가 이렇게 좀 줘. 너 이거 먹어봐. 그럼 걔가 막 먹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바둑이가 저를 되게 되게 좋아했어. 마음은 다 아는 거야. 미물도 여러분. 어, 되게 그래서 제가 막 혼나서 막 울잖아. 그럼 우리 바둑이가 와서 내 얼굴을 막 핥아줘. 눈물을 핥고 끙끙 알는 소리 내면서 꼬리를 흔들고 막내 주위를 돌아. 마음은 똑같은게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 근데 사람들은 불의심으로 나는 인간이고 쟤는 개다. 그런 어디 있어. 응? 그렇게 분별심을 내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감사함도 못 느끼고 살지. 어떤 아기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만이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고 그래서 그래 너 저기 비올때 여기 영채마을은 여기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비올때그땅 위에 뭐 올라와? 지렁이요. 꿈틀꿈틀한 지렁이로 너 한번 태어나 볼 겸? 얼마나 서럽겠어. 그냥 그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다가 차가 그냥 한번 확 지나가면 지렁이가 그냥 죽는데.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옷도 사주고. 그 지렁이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았는데 고마울 줄 모르고. 만물이 마음이 평등자리에 있으면 알아야 자갈돌 하나를 보면서도 깨침이 오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하면 자꾸 마음이 낮아지니까 깨침이 와요. 모든 만물이 스승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이 저만 스승으로 보여. 그데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 자갈도를 하나도 그게 스승으로 보이는 거야 어느 날 자갈도를 밟고 가는데 가슴이 다 아프면서 아우 너는 하루 종일 밟히는 게 일이구나. 근데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하네.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미움 쓰면 불평하는데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미움 쓰면 불평하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자갈돌로 태어난 날마다 밟히는데도 그냥 묵묵히 밟히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취이와요한 번은 어느 수행자가 막 울고 왔어 50이 넘은 수행자인데 아버지 아버지하고 울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헤라님 자기 죽필이 쳐주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영채마을에 개가 있었어요 백구라고 그 백구가 눈한쪽이 이렇게 이렇게 애꾸 눈이었어.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하도 돌을 던져갖고 얘가 여기 다치고 다리도 조금 절어. 왜 그러냐면 백구의 주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산에 들어와서 혼자 살아. 근데 이제 백구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정도냐면 술병이 자기 목만큼 큰 소주병이 있대. 그걸 다 마시고 썩은 사료 주고 개를 건조한 사료를 안 주고 썩은 사료 주고 아무데서나 자. 그러면 막 백구가 그걸 지키냐고 술, 술주정뱅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휴보고 막 동네 애들이 뭐 던지고 하면 그걸 다 지켜 그래서 백구가 맞고 애꾸눈이 된 개가 있었어요 우리 영채말 옆쪽에 근데 어느 날이 수행자가 운동하러 가는데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그날 또 술이 취한 거야 그래갖고그 도로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쪽에서 차가우니까 이 백구가 일어나서 막짓들래 왜냐하면 도로 가운데 누워있는데 그거 모르잖아.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막개가 지져. 그러니까 차가 서서히 낮추더니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자가 늘 봤었거든. 그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배구를막 때리고 썩은 사료 주는 걸 봤었거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썩은 사료 주고 자기를 때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주인이지만 지키려고 막 지져갖고 그 차를 멈추는배구를 보고 자기가 각성이 왔대.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엄청 미웠대. 형한테 재산을 거의 다 주고 자기는 뭐 땅맞이게 하나 줬대나. 그래서 죽을 때도 아버지한테 안 가려고 그랬대. 너무 미워서. 근데그 순간 너무 참회가 올라오면서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웠더니 검은 머리 짐승이 이래서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걸 알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무 울었다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썩은 사료 주거나 때린 적이 없는데. 그거 돈안 줬다는 이유로 그랬다고 나 인간이 저 짐승만 개만도 못하다고 사람이 그 눈이 뜨여야 되거든 근데 현대인은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잘 나셨어 공부 잘하면 잘난 거야 어, 유산상속 안 해준다고 부모 앞에서 막 싸우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한테 반항질하고 미움하면서 다른 부모랑 비교하면서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위대한 뉴스 하면서 너무 놀랬던게 나는 그분들 존경했거든 정치인들. 저보다 다 훌륭한 분이잖아. 좋은 대학 나오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근데 정말 처음에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막 국민 앞에서 그렇게 싸울 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둑질하고도 막 그럴 때 그리고 뻔뻔할 때막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너무 놀랬어. 지식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그 사람이 아닌 거지 본질이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봐야 찾고 봐야 내가 마음 쓰는 게 개만도 못한 줄도 보고 내가 마음 쓰는 게 미물만도 못한 줄도 보고 그들과 내가 다름없음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보는 이 공부를 안 하니까 현대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마음이야 마음인 줄알때 마음을 올바로 쓰고 아주 아주 낮은 마음이 될수록 아주 아주 큰 마음이 된 거야 왜? 자연이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자갈돌 하나도 가르치고 개도 가르치고 새도 가르치고 모든 마음 씀씀이들이 날 가르쳐 어제도 저한테 전주에서 어떤 콩의 장인이래요 이분이 50년간 외길 인생 부부 만들고 청국장 만들고 이런 분이 오셨어 전주에 사시는데 뭐 장인이 박살래 할머니이신데 근데 유튜브 보고 아우 혜란님 꼭 보고 싶어서 왔다고 두부하고 청국장 들고 왔는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개벽이라고 제가 그린 그림 있죠. 그쵸? 어, 그 그림 보고 자기도 나라를 이렇게 빛내고 어, 나라에 헌신하고 살고 싶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름다워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름다운 게 예쁜 마음을 보면 눈물이 나거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제 눈에서 눈물 나오게 못해요. 근데 아픔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아플수록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죠? 외길 인생을 묵묵히 산 분을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 와서 저한테 저를 꼭 안으면서 바른 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살고 싶었다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많을 때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묵묵히 해서 남편이 수익콩으로 돈 버는데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국산콩 쓰자고 국산콩도 싼 도매금으로 안 사고 제 값을 다 주고 산대요. 왜? 그 콩을 재배한 분들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값을 쳐줘야 된다고 다 주고 사고 세상에 그렇게 이쁜 마음을 쓰고 외길 인생을 걸어서 그 청국장과 두부도 만들고 국민한테 맛있는 깨끗한 먹거리 주겠다고 그거를 자기들 제조 공정을 어제 가서 이렇게 청국장 끓여 먹으면서 보니까 정수기 물로 한다고 막 아, 이렇게 써서 그걸 이렇게 주셨더라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기 역할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한 인생을 쉽고 얄팍하게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그러면서 나는 조금 고생하고 편하게 살려는 그런 의식 그 빼앗는 짐승성의 수치를 가리키는 게 지금 현대 의 교육이에요. 근데 교육 많이 받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쓰고 살때다 그렇게 살때 올바른 정도로 걸을 때 정치인부터 저기 아주 아주 낮은 곳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하나까지 그리고 서로서로 당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알아주고 사랑할 때 우리나라 잘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 안 보고 제가 마음 얘기하면 법사니 무당이니 응? 저 이상하다 그러고 왜 마음 얘기하냐고 그러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진짜 존경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그냥 존경하지 않잖아 왜 국회의원이라고 안 하고 국개의원이라고 그래요 개자도 아까워 개가 얼마나 사람에게 은혜갔는데요 나는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음,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제자가 날 배신하고 내등 뒤에 비수 꽂고 했지만 동물한테 배신당한 적이 없어 사랑한 만큼 사랑해줘 인간이 자기 마음을 올바로 못 쓰고 마음을 못 보면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모, 부모를 조금 미움 썼다고 해서 그 부모를 미워하고 그 부모를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자기만큼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부모가 살인자라도 남들은 다 미워해도 나는 기꺼이 살인자의 자식을 하면서 부모의 수치가 내 수치입니다 하고 은혜 갚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분별심에 갇혀서 살인자는 나쁘지 너는 내 부모 아니야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이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쵸? 마음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고 자연의 미물만도 못해 그러면서 잘난 척해 내가 엄청 동물보다 낫다고 웃기죠 그게 겸손해질 수 없는 거야 날마다 배우는 인간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공부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날마다 보고 하면 내 도반을 통해서 배우고 어내 부모 자식을 통해서 배우고 미모를 통해서 배우고 날마다 배우게 돼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이공부대서 남들이 보면 어, 돈이 많고 제자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꽃가옷 입고 이 꽃가옷은 예의예요. 예의이자 여러분께 꼬시는 거예요. 제, 저보고 옷 갈아입는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야? 잘안 봐, 재미없어서. 아기들은 원래 재미있는 거 좋아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옷을 입고 맨날 <웃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음 공부 지도자로 우리나라 국민이 다 마음을 알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저도 안 해. 그냥 한복이나 간소한 생활 한복이나 입고 살지. 편안하게 입고 살지, 그렇잖아 음. 근데 지금은 아직 모르잖아. 그러면, 마음을, 다리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야, 일단은. 가 손가락이 어때야 돼요? 반지를 여러 개 끼면, 귀가 <웃음> <기가> 싫어. <쉬워요. 웃음>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손가락을 잘안 보려고 해. 그래. 다리를 보면, 그때는 손가락에 지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에 막 반지를 엄청 꼈어. 그리고 막, 응, 희한해. 막, 소리도 막 질렀다가 일부러 보라고, 나 보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붓게끔. 다 마음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인은 올바른 마음을 써서 정치하고 모든 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인은 올바른 마음을 쓰면서 경제 활동하고 그렇죠. 사업주 고용주는 올바른 마음으로 고용자 역할을 해. 올바른 마음이란 뭐예요? 서로 상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상대 입장을 이해해줘야 돼요. 노동자는 또 사업주 입장을 이해해줘야 돼요. 서로. 상대의 애로사항이나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살아야 우리가 상생해 사람인자처럼 그렇죠? 근데 막 버리고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하겠다 이런 의식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인 거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저절로 그렇게 돼왜 나는 이 아무개라는 이 몸뚱이 내가 아닌 거야. 우리는 하나요 무의식에서 온 우주에서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이 난 거야. 절대로. 깨친 사람은 남을 해코지를 못 해. 왜? 상대가 나임을 너무나 알아. 머리로 아니라 몸이, 마음이 그냥 알아요. 다 나아요. 여러분이 공부한 분들 중에 견성하신 분들은 다 봤죠? 자기가 온마물이 나임을 딱 보잖아. 견성을 하면 근데 그게 얼마나 깊게 알아져서 나중에는 이 애고가, 이 몸뚱이만 나라고 하는 의식이 요게 점점 열버져. 그러면서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요? 전체 의식으로 가요. 우리 모두가 나라는 의식으로 무게중심에 옮겨가서 마지막에 나가 자아가 사라져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고 이 나라는 존재가 있지도 않은 걸 붙들고 요것만 나라고 고집부리고 집착해서 뺏겠다고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나가 사라지면 어때요? 우리 모두 하나인 그 전체가 나라는 걸 알게 되고 얘는 소화가 돼요 나는 대아의 의식에서 큰 의식 우주의식에서 깨달음이죠 그게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도 공하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텅 비어있지만 그게 다 나고 거기서 생멸하는 우주의 모든 마음들이 나타나 모든 것들이 나라는 걸 알고 살아. 그때 분별심도 끊어지고 그때 역지사지도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무의 이화로 저절로 순리대로 다 제때 에 일어날 일이 딱딱 일어나면서 돌아가게 돼 있어. 깨친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날수록 그 사회가 안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류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을 깨쳐서 이 낮은 의식에서 나라는 에고에 집착을 많이 할수록 어때죠? 내가 잘 사는 걸 원해서 남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더 뺏겠다고 하고 어제도 보니까 삼성의 노동자들이 자기들 많이 받겠대. 근데 삼성의 이익이 지금 안 나고 있어. 적자인데도 회사가 망하고 말건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삼성 불매운동 한대 그래서 삼성 망하게 하면 자기는 어디 가서 돈 벌어먹을 거야. 이렇게 이기심이 나라는 것밖에 모르는 예고는 남을 망하게 근데 그 남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 회사가 존재해야 내가 있잖아 그렇잖아 부모를 미워해서 부모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존재해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음을 모르니까 의식이 오직 나 이기심밖에 없어 남은 다 망하고 나만 혼자 살겠대 그런 인간의 의식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환경이 동물 없이 어떻게 인간이 생존합니까? 그냥 지구의 모든 동물이 멸종시켜놓고 나 혼자 살자고 이렇게 이기심으로 인간 개체가 늘어나서 환경 파괴 다 해갖고 기후변화와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인간도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은 멸종해요. 깨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내에 멸종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의식이 역전돼야 돼요. 깨달아서 나의 개체의식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이 지구와 우주가 나라는 의식, 큰 의식으로 깨달은 의식으로 옮겨가야 무게중심이 옮겨간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어야 지구는 완전히 유턴해서 안전한 곳이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온 세계인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타나서 위대한 이슈 채널을 비롯해서 한 일곱 개 여덟 개아니라한 아홉 개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치를 통해서 마음을 보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보게 하고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보게 하고 그렇죠? 도를 통해서 마음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마음을 보게 하고 이런 채널 만들어서 깨치게 하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고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고 안과 박은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로 생멸하고 있고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거는 입으로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알게 돼요 죽음이 없다는 거 삶도 없다는 거 죽음과 삶은 날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각성이 일어나서 그 이기심의 에고가 죽을 때그에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의식 차원의 다른 삶이 있고 깨달아서 이 몸뚱이를 버리고 해탈하고 자기가 의식의 존재로 마음의 존재로 살때 다른 차원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아주아주 아주 다층적인 우주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지금 헷갈려 그쵸? 그치? 음, 그리고 또 신비해지니까 신오해지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들이 수백 명제 직계 제자들이 나오게 될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의식의 차원에 대해서 그때 다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일단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깨치게 하는 게 저의 먼저 원형이니까 그거를 해주는 게제 역할이니까 많은 깨친 사람들이 자기의 깨달음의 의식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깨닫는지 그 마음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숱한 경전을 봐도 어려워서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지. 내가 깨달으면 아주 쉬운 언어로 현대인이 자기 마음을 볼수 있게 강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제 몸으로 채택해서 돋닦으면서 어, 에고를 알아차리고 죽이면서 에고를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제가 강의를 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강의를 하죠. 그래서 제 강의는 깨달은 후의 세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우리 다 같이 많은 분이 깨달아야 그게 그 세상을 얘기하고 하는지 지금은 깨닫게 하는 게 먼저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지금 열등의 마음, 이런 마음을 지금 짚어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나서 내가 우주이고 내가 본성이고 내가 거대한 우리 모두 하나인 의식, 통합적인 의식, 본성 차원의 나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무한 가능성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 죽을 때 의식 확장이 일어나면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할수 없다는 애고가 죽는 거니까 할수 없다는 애고가 죽고 할수 있다는 애고가 죽고 하면서 의식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엄청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의식 확장을 하다 보면 그 의식이 온 우주까지 확장돼서 내가 우주라는 것을 비로 소알게 돼. 그때 우주에서 아주 큰 나가 이 작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한 이에고인 나가 신성이 내 앞에서 벌리는 일을 딱 관조하면서 살게 돼요. 이 작은 나가 애쓰지 않고 그냥 어, 신성께서 나를 위해 버리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다 맡기고 사는 삶이 이거예요 맡기고 사는 삶 신성에게 영체님께 내가 이렇게 쉬어지는 쉬어지는 건 여러분이 실려서 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애고의 이기심과 집착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의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죽고 쉬어지면서 신성이 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고 신성께 맡겨서 모든 일이 여여하게 다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만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자기의 열등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음, 다할수 있다 나는 열등하다 우월하다 집착했다가 버렸다가 이런 모든 마음들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음, 그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그애고가 소멸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의식 확정이 되고 큰나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열등이가 온이유는 더큰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또그더큰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